you a n k you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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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운동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8일이고 오늘도 토요일 운동을 마치고 왔습니다 벌써 1월이 다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옛말에 어른들이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라진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20대 중... 나이는 나중에 말할 거고 1월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운동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났고 제가 정확히 헬스 등록을 1월 3일에 했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어제 운동을 쉬어가지고 오늘은 운동을 갔다 왔고 내일은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1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헬스 등록할 때만 해도 아, 한 달에 솔직히 운동까지 하는데 10kg는 빠져야지 막 이랬거든요 허황된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10kg까지는 아니어도 몸무게는 한 3kg? 이 정도 차이긴 한데 눈바디가 진짜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는 한 달인데 너무 만족하고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한해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1월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한 달인데 봐봐요 지금 12분의 1 2분에1온 거잖아요 근데 한 달만에 이렇게 눈바디가 바뀌고 제 스스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딱한 달만 투자를 하시면 올해 안에 꼭 1월에 시작할 필요 없잖아요 2월에 시작하면 어떻고 여름에 시작하면 어떻고 운동이 아니어도 뭐든 원하는 게 있으시면 목표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뭐 없으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있으시다면 꼭한 달이 진짜 빨리 지나가니까 해보시면 시간은 한달이 지나갔지만 그동안에 내가 이런게 남아있으니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<목소리>